있잖아, 펠레스. 너 혹시 구세주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? 어,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천사들 사이에서 전해내려오는 전설인데 언젠가 천사의 정신과 악마의 육체를 지닌 한 전사가 나타나서 타락한 빛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할 거래. 역시 여기 커피가 최고예요. 집에서 그이가 끓여주는 커피도 나쁘진 않지만 프로가 끓인 커피는 뭔가 달라도 확실히 다르네요. 아, 팰레스저 음, 친구는 내가 소식작부터 알고 지낸 친구인데 매일 이 시간만 되면 여기 와서 시간을 보내지. 저 친구한테 관심 있나?